할렐루야 시흥 성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장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큰 그 은혜가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에 네. 은혜가 되시면 좋아요 어,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주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신께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매우 친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그러한 친구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중에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가 오늘내일, 오늘내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 친부를 가졌던 어, 나사로와 예수님과 사이는 예수님 빨리 가서 나사로를 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응? 어? 뭐못뭐못뭐못뭐못뭐못뭐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못 이상일입니다 빨리 가서 나사를 일으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뭐뭐뭐하는 겁니다 너무나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급한 일이 많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가응답에안 치면 우리는 죽어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달라서 빨리 응답되게 아니냐고 그냥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웬일일까요? 우리는 알수 없는 그런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지혜로는 알수 없는 그런 어,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메하셨어 하나님은 오메하신 분이라 그 전능하시고 어? 무소 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답쁜그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생각이서놓것십니다 그래서 그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나서라가 죽었어요. 나서라가 죽어서 장사 지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죽어버렸어니 나사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망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안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가기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정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웃음>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뭐가 나서러가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까? 죽어서 감옥에 갇혔 죽어서 무덤에 갇혔는데 혹시 뭐 이런 일이 아, 혹시 뭐 죽었다가 우리가 뭐 심정제가 됐다가 막 응급 응급처치를 해서 뭐 30분 아니면 1시간 안에 뭐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의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설는 죽은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썩어 중동지방에는 날씨가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미 심정지가 되고 심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불가능하다 감 무덤에 갇혔다 어쩔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이게 마음의 무덤 마음의 무덤 육신의 무덤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무덤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주, 죽음으로 가는 절망 이제 끝났다 나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절망 절망 너머에 아, 죽음 카우하게 아, 짓르는 숙명론, 운명론 음. 아, 이것이 진료로는 이 사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각 속에, 사각 속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어, 그렇게 살려 옆에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남는 신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이제 희망을 소망을 전하로 이제 발걸음을 이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와 말을 하는 이제. 나사로 오라비를 무덤 속에 장사하고, 이제 모든 것을 체험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마음의 원망이 꽉 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마음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쉬운 마음. 우리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주님은 살았을 텐데. 마라와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흐르게 울며 예수님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주님을 남기고 했죠 선생님 오라비가 죽었어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우리 오라버리가 살았을 텐데요 어찌 주님이 보는 눈하고 마리아가 보는 눈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믿음 있는 자의 눈과 믿음 없는 자의 눈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빌리보 4장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출신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를 극복하고, 상황을 뒤집어 놓는, 상황을 뒤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 여러분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응?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의 마리, 마리아는 아, 예수님과 아, 어, 공생애 하기 전에 예수님과의 어떤 친분이 특게 말해서 친구 마사로 마리아, 어, 그렇게 친분과 교제를 나누고 아마 이렇게 공생애 하기 전에 그런 친분을 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어? 마리아가, 응? 어, 또 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신성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갖고 있다. 그 신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조금 조금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내 예,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가 그러니까 말하다 또 허집었어요. 예, 나도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걸 압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 것을 어어그 날을 아, 알아요, 예수님. 근데 지금은 죽었어요. 마지막 부활은 우리 온아버님이 다시 살 것을 나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웃음> 큰, 큰 핵폭탄 같은 말씀을 떠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완전히 핵폭탄이었습니다 완전히 핵폭탄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라는 말을 여기서 던져갑니다 이건 말하니가 마리아의 머리에 마르다의 머리에 큰막치로뚱 치는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계, 한계라는 한계라는 감옥, 한계라는 무덤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서서히 절망 이 절망이란 문제 이 죽음이란 문제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서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오는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아 니가 어? 뭐냐 네가 뭐냐, 뭐냐? 죽음아 니가 뭐냐 그런데 이 죽음 뒤에는 사실 어, 사망이 뒤에는 아, 원수막이가 있거든요, 원수막이. 그래서 양보소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죄를 낳고, 죄가 창상한 즉 사망을 하느라. 역시 이 나사로도 이 법에 걸려서 결국, 이 법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 법에 걸려서 결국, 나사로도 죽음의 길을 갔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서서히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마귀 마귀로부터 오는 죽음에 대해서 점점 예수님의 마음이 분노하기 시작니다 마음이 분노 마음이 분노 분노로 이걸 이걸 시작해서 그 측면으로 그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저 죽음에서, 죽음에서 점점 생명으로 죽음에서 점점 생명으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점점 죽음에서, 점점 죽음에서, 파,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그막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어아 마리아가 또 태어나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유, 아이고, 아유, 죽은지, 죽은지, 다들한테서 아, 냄새가 납니다. <목> 여러분, 마음에, 마음에, 감옥, 마음에, 무덤에 갇히면, 어찌, 여어쩔 방병, 오늘 마음에 무덤에 갇혀, 불가능의 무덤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마음의 무덤에, 이 썩었어요. 냄새나요. 이 마음의 무덤에 갇혀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명의, 생명의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Oh, y o Oh, y It's Shelly, o h o h o oh, o oh, oh. oh.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이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한계 속에 갇혀서 한계 무덤에 갇혀서 절망하는 인간 사람들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를 어디 두었냐? 어디 두었냐? 주님의 거친 숨소리가, 거친, 거친 언어로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 야, 마리아는 죄, 벌써 안돼요. 할수 없어요. 벌써 죽었어. 벌써, 벌써 죽었을 냄새가 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설 수밖에 없어요. 성악 윤리에 갇혀서 희망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다시 해라. 안 돼요, 안 돼, 안, 안 돼요. 나는 할수 없어요, 안 돼요. 이렇게 오늘도 개척 교회에서 참...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장기 목사님들 안 돼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종들도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글라저님께서 <목소리> 그 기에 대한 증께서 분강하고 있습니다. 왜안 되는? 돈을 옮겨놓으라. 이거는 인류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니, 어쩌 하시겠다고요? 아니, 예수님 어쩌 하시겠다고요? 아니, 죽어서 이미 나으려 돼서 냄새가 나요. 어쩌 하시겠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 안에서 창조주. 창조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이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인들이 뭣도 모르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흥을 향해 무슨 눈물을 쳐도 눈물을 눈물을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아십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에 풀 수족해서 징계를 받아 절망에 절망에 나락에 떨어져 모든 것을 다 잃고 빈민촌에서 빈민촌에서 십년 이상을 <웃음> 절망 가운데 서서 환경에 대한 분노 이글이글 환경에 대한 분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의 분노에서 그 환경을 이고자 하는 그 환경을 이고자 하는 예수님 같은 그런 분노의 눈물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 향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버리라. 모둠을 향해 외쳤습니다. 질병을 향해 외쳤습니다. 가난을 향해 외칩니다. 절망을 향해 외칩니다. 죽음을 향해 외칩니다. 저탈 터진다. 나서는 이미 나가려다 했기 때문에 아마 몸도 다썩 가서 그러나 거기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해 불가능을 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나서라 나와라. 가나나 물러가라. 가나나 물러가라. 가나나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가난나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우린 예수름으로 외칠 때꼼짝않랄것 같은 그러한 이 바위 암석처럼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질병과 이 환경의 뜻이 예수의 이름의 의 능력으로 가난나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환경이 물러가라! 외칠 때, 환경이 물러가고,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삽속에 나타날 줄 믿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저 미친 이라고 있어. 저것은 냄새가 나. 죽은 지나오려돼서 근데 무슨 코미디를 하는 거야? 저게 무슨 해프닝이야? 이렇게 생각한 마음으로, 무덤을하면서 쳐다보고 있어. 놀 나라아 소위에 수위, 묶인채 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똥디 수위, 소위를 풀 수가 없으니까 소위가 그대로 묶인채 찔깜찔깜찔깜찔깜찔깜찔깜찔끔 생명이 들어서 그러 나오는게 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서 자빠져 아니 귀신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것죠 이것은 경위적인 충격적으경이적인 사건입니다 경이적인이요하마음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께 큰 도전장을 던져요 그하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도전장을 던지지 않으시랍니까 그래서 풀어놓아 탄이 야라. 이 무슨 말. 오늘, 마음의 무덤, 절망의 무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튀쳐나와야 돼. 불가능의 무덤. 아유, 내 발차야. 이, 그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는 팍, 튀쳐나와. 응? 그러나, 그래서 이원수마귀가 우리를, 자, 원수마이가 우리를 묶어놓고. 마음도 묶고 마음도 묶고 눈도 묶고 손발도 묶고다 묶어놔서. 묶고 죽음에 가다, 마음에 죽음에 가다 놨습니다. 환경에 죽음에 가다. 내가 네, 더 이상 우리 에게한 것이 마음의 무덤, 마음의 무덤 환경에서 죽는에 갇혀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마음의 무덤에서 우리는 지쳐나와서 다니게 하라. 복음을 위해서, 전상을 생명, 상금을 청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될줄 믿으시자, 찬송하고 말씀을, 우리 생물과 같은 거, 여러분. y o e i man w o y e the i r t e r i o e h t m e o t e t o r you're e s e u h o u i o n t r o u t i o f you're y o e t m e y o e t m e y o e t m e y o e t m e y o e t m e y o u e t m e o t e t r u s e u o o t r o t i o o r f o r y o t e o h m r e o r f o r y o t e o h m r e she's a m a a d s h e m a she's a man i m s o u n d i sarita m n g a l a n s a i t 발씀을 마치겠습니다. 감니다